어, 제첫 번째 리멤버 어, 옥션 어, 시간입니다. 계산을 잘할 수 있나요? 하는 제목이 되어 있죠. 울산지방법원 2020 타경 11047 부동산 임의경매울산시남국무거동 1527-4번지 울산 데이즈 플레이스 1 120호 건물 전용 면적이 27.16평입니다. 감정이 11억 8천 4 0 재석가는 5억 8천인데 지난 7월 14일날 6억 2천 7백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. 이 건물은 이마트에 숨어있는 편의점이죠. 여기에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씩의 세를 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낙찰가가 6억2 7 0 0이면은 월세가 300만원 같으면 1년에, 1년에 3,600만원이죠. 거의 연 6%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. 근데 연 6% 정도 수준이면은 월세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자, 은행 이자가 계속 올라가는데 월세가 이거 6% 받아가지고서 은행 이자 7% 8% 되면 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런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월세가 이자가 계속 올라 가 은행 이자가 올라가 월세 올라가겠습니까? 내려가겠습니까? 분명히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월세는 올라갑니다.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시류에 이제 맞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제 월세를 받는 거 하고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거 하고 비교를 이렇게 한다면은 어느 게유리하죠 은행 이자가 이제 월세만큼 나오지는 않는데, 특히 이제 서울에서 강남권의 월세를 보게 되면은, 야, 이게 월세 받아가지고, 받아가지고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나옵니다. 안 돼요. 월세가 1%, 2% 밖에 안 됩니다. 월세 수익이 연에 한 1%, 2% 이렇게 되는데, 그거 받아가지고서 은행 이자도 안 된다. 마아 은행 이자 안 됩니다. 그런데 건물주들은 월세를 꾸준히 벌써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? 서울의 강남권에서 바라보는 거는 월세도 올라가지만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. 땅값 올라가는 게 이유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. 실질적으로 더 많고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연 6%의 이자를 월세를 받는다. 그러면은,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갖다가 6% 받는다고 칩시다. 뭐 그런 이자도 없지만은, 그러면은 연 6% 이자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, 그 원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요새같이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, 연 6%의 은행 이자를 받아봤자, 어떻게 됩니까? 이 물가 오른 거에 비하게 되면 돈의 가치가 6% 이상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. 그러니까 나중에 뭐 물가가 7% 8% 올랐다 하게 될것 같으면 1% 2% 손해 놨다 은행에 예금해 놓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? 또 숫자로 집어넣으면은, 자 내가 돈을 갖다 1억을 은행에 예금을 했다. 그러면 1년에 600만 원을 주는데, 1년 지나다 보니까 물가가 8% 올라가지고, 내도 8% 올라면 돈의 가치가 되겠네. 내 1억, 1억의 돈의 가치가 9,200만 원밖에 안 됐다. 그럼 이자받은 거 600만 원더 해도 1억이 안되죠 9,800만 원밖에 안 되잖아. 요 그럼 은행에 예금해 놓으니까 2% 손해났다 하는 그런 얘기가, 뭐 계산적으로 그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, 여기 이 상가라고 해가지고서 가격이 안 오르겠습니까? 물가가 오르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격은 이 오릅니다. 부동산의 가격은 똑같이 오르면서 또 월세는 연육분을 받게 되면 상가가 수익이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이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어떤 분들은, 아, 이거 월세가 말이지, 이걸 이만큼은 안 나와가지고 타산에안 맞는다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자기, 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계산에안넣습니다 내가 이제 뭐 다른 그 노후대책도 많이 있지만은, 가급적이면은 이제 임대용 부동산을 하는 것이 노후대책에 좋다고 하는 것도, 바로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. 자.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받은 수익이 자 은행의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예금하는 수익하고 똑같으면은 그 예금을 택하는 것보다도 무조건 부동산 임대를 택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또왜 은행의 예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받으면은 가치가 줄어들죠. 내가 은행 예금해놓은 그 돈의 가치는 내가 이자 받는 것만큼 줄어들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자 받는 것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고, 물가가 오는 것만큼 줄어드는 거죠. 그러면은, 내 부동산의 가치는 물가가 오는 것만큼 또 올랐단 말입니다. 그럼 결국 부동산 임대라고 하는 것은, 월세도 받고, 이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, 이 장기 두 봉대 보면은 뭐, 양수 격장이라는 말이 있죠. 두 가지 조언이 다 있단 말이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매입할 때는 저는 이걸 보고서, 아, 이번에 굉장히 잘 낙찰을 받은 분이다. 그렇게 판단 합니다. 여기에 이제 그, 경매정보지회사에서 현장에 직원이 나가가지고 파악한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월세가 3,000에 150만원 수준이다. 이렇게 돼 있는데, 그 진짜 그 모르는 말씀이 말입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2 0호죠 1층 2 0호인데 같은 1층에도 2, 30개의 호수로 나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각 호수별로 위치가 다 똑같습니까? 다틀리잖아 여기는 제가 보기에 큰 평수고 위치가 편의점을 할 만큼 비교적 좋은 위치입니다. 그래 일괄적으로 뭐 이거는 이쪽에 위치는 뭐 평당이 얼마다 얼마다 이건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.